이번 영상에서는 저승의 밤에서 출연하는 황천의 파수견을 잡는 루트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해당 방법은 완벽한 공략이 아니라서 무조건 따라한다고 파수견을 잡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진행루트에 대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봐주셨으면 해요. 저승의 밤에 진입하면 앞쪽에 위치한 4개의 영혼을 수급해 주시고 최소한 이도피는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도약 버프까지 적용받을 수 있는 던전이라서 영웅이 도약의 시간을 선포할 때 버프를 받아두고 던전에 진입하면 더욱 여유로운 상황에서 던전을 진행할 수 있으며 운영자의 보상물약까지 도핑을 하면 장비 점수가 낮더라도 문제없이 클리어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세요. 초반에 황천의 파수견이 있는 위치까지 영혼을 수급하고 진행하는 방법은 이전에 업로드한 영상에서 자세히 소개해드렸으니 오늘은 그 이후부터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이번 영상은 전체적인 진행 루트를 보면서 이해하는 것이 편리할 것으로 판단하여 영상을 자르는 편집 없이 통짜로 구성했어요. 문이 열리기 전에 미리 소환수에 탑승한 채로 대기하고 있다가 문이 열리면 바로 출발해주세요. 앞마당과 댕댕이가 있는 장소로 가는 골목에는 랜덤하게 영혼 하나가 있을 수 있어요. 나무 계단에는 두 개의 영혼이 고정적으로 나타나며 영혼을 수급하기 위해서 올라가다가 밑으로 떨어지는 것을 주의해주세요. 두 개의 영혼을 수급하였으면 밑으로 내려와 우리의 쿠커장을 소환해주세요. 여기서 영혼 네개를 빼먹는 방법을 실수하여 던전 진행에 막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저씨도 실수하여 댕댕이가 초기화되는 영상으로 준비했으며 실수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는 파수견이 점프를 할때 계단 부근에 착지를 하게 된다면 미끄러지면서 너무 뒤로 날아가버리기 때문에 회기가 뜨는 이유일 거예요. 게다가 영혼 근처에서 쿠커가 파수견의 어글까지 끌게 된다면 어쩔 수 없이 영혼으로 역소환을 해야하며 역소환 스킬은 긴 쿨타임을 갖고 있어 멘붕 상태가 올수 있어요. 하지만 침착하게 다시 쿠커를 소환하여 진행해도 전혀 문제가 없으며 쿠커가 파수견과 싸우도록 내비둔 상태에서 던전을 진행하다 보면 영혼으로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세요. 어글 작업에 어려움을 느끼는 유저분들에게 드리는 팁으로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 YJJ님이 알려주신 방법인 파수견의 어글을 먹고 방벽 뒤로 숨어버리는 것도 활용해보니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참고해주세요. 이제 기지로 돌아와서 융해와 엘테리를 소환해주시고 전투 상태에서는 소환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은신을 활용하여 전투를 풀어주셔야 해요. 그리고 나머지 영혼들은 궁수로 전부 소환해주세요. 앞마당에는 세개의 영혼이 고정적으로 출현하며 랜덤하게 한개의 영혼이 추가적으로 나타날 때가 있고 힐을 해주는 NPC가 상주하기 때문에 힐러를 뽑을 필요는 없어요. 이 아저씨는 궁수를 뽑으라고 해놓고 실수로 근접을 두마리나 소환해버렸어요. 몬스터와 교전에 들어가기 전에 각계 저격을 활성화하고 궁수들이 전부 모였다고 생각이 들면 공격명령을 해주세요. 기나 탑을 부수면 상자가 나타나며 이것을 열어서 보상을 획득할 수 있지만 개봉하는데 약간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던전 클리어의 시간이 부족한 유저라면 바로 열지 말고 진행시간이 끝나고 획득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는 점을 알아두세요. 앞마당을 전부 클리어했으면 다리를 건너서 이동해주시고 이제부터는 힐러를 소환해야해요. 해당 지역에서는 3마리의 영혼이 고정적으로 출현하며 힐러 2명 정도를 보유하고 있다면 큰 무리 없이 클리어할 수 있으니 나머지는 궁수로 소환하여 시간 단축을 하는 것이 좋아요. 탑이 소환하는 몬스터 중에는 가장 먼저 하피를 처치하는 것이 중요하며 본인의 방어력이 낮아서 몬스터에게 맞는 것이 너무 아픈 유저라면 쿠커를 소환하여 데리고 다니는 것도 좋은 선택이에요. NPC를 소환하는 순서는 꼭 정해진 것이 없고 자신에게 맞는 스타일에 따라 장단점이 있는 것이라 참고하는 용도로만 알아두세요. 탑을 제거하였으면 영상에 보이는 것처럼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길목에 영혼 하나가 추가적으로 나타나 있을 수 있고, 해당지역으로 지금 바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혼만 수급한 채로 다시 돌아와 주세요. 다음 지역은 해당 장소에서 두 번째 몬스터무리를 잡았던 장소 뒤쪽 길로 이동해야 하며 배경 색상 때문인지 잘안 보일 수 있어서 눈을 크게 뜨고 보셔야 해요. 해당지역에서는 물속에 몬스터무리가 있으며 아직까지는 난이도가 높은 편이 아니라서 영혼만 꾸준하게 수급하면서 진행했다면 문제없이 잡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영혼은 총 4개가 나타나며 3개는 고정적으로 출현하고 1개는 랜덤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지역의 마지막 몬스터 무리에는 지휘관이 포함이 되어 있으며 해당 몬스터는 주변에 실드를 걸어주기 때문에 무조건 극딜을 통하여 먼저 잡아야 한다는 것을 알아두세요. 통로를 이용하여 다음 지역으로 이동하면 이제부터 난이도가 급상승하게 돼요. 적절한 힐러는 5마리 정도를 보유하고 있어야 NPC들이 안죽고 버티는 것이 가능하며 힐러만 너무 뽑게 된다면 딜이 부족해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몬스터를 못잡아서 실패할 수 있으니 보유하고 있는 궁수의 숫자도 중요하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여기서도 당연하게 지휘관을 먼저 처치해야 하며 이후에는 강령술사와 하필을 족쳐주세요. 항상 저승의 밤을 진행하면서 느끼는 것은 왜 몬스터의 어글이 전부 유저에게 몰빵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힐러의 힐만 너무 믿지 말고 포션과 황목 등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던전을 진행하는 것이 좋아요. 여기까지 진행했으면 NPC들을 역소환해주고 새롭게 정의 NPC를 구성할 필요가 있어요. 소환할 NPC는 쿠커, 엘테르, 이산, 노르예트 벨리엘이며 이렇게 구성한 정의로 파수견까지 잡을거예요노르예트가 힐스킬도 사용하는 정의 NPC이기 때문에 일반 힐러는 4마리 정도를 소환해주고 나머지는 궁수로 소환해주세요. 일반적으로 영상에 보이는 지역에서 남은 시간이 5분 이상이라면 파수견까지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으며 초반에 실수를 한것 때문에 4분의 시간만 남아있는 상태라 시간이 약간 부족할 수 있겠네요. 몬스터를 처치하고 영혼을 습득했다면 옆쪽에 있는 계단을 통해서 위에 있는 영혼도 회수해야 하며 해당 장소에는 항상 영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랜덤하게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없을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여유 시간이 있다면 앞쪽으로 이동하여 몬스터 무리를 하나 더 잡고 파수견을 잡겠지만 지금은 여유 시간이 없는 상태라서 앞마당을 통하여 파수견에게 바로 가도록 할게요. 파수견에게 도착했으면 이산의 특수 스킬인 일반 NPC를 영혼으로 바꿔주는 스킬을 사용해주세요. 해당 스킬을 사용하는 이유는 파수견은 범위 공격을 하기 때문에 일반 NPC들이 못 버티고 죽어버리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어서 떨어진 위치에서 다시 소환하기 위함이며 다시 소환할 일반 NPC는 힐러 4명, 근접 2명, 나머지는 궁수로 소환할 거예요. 그리고 일반 NPC를 소환하는 장소는 파수견의 머리통 방향과 반대쪽에서 소환해야하며 이유로는 파수견이 불을 내뿜는 스킬을 사용하여 전방 넓은 범위에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떨어진 위치라도 힐러들이 죽을 수도 있다는 이유 때문이에요. 영상에 보이는 것처럼 진영이 구성이 되었다면 궁수와 전사의 스킬을 쿨마다 사용해주면서 딜을 해주시면 되고 주의해야할 점으로는 너무 극딜을 하게 된다면 파수견의 어그리티기 때문에 쿨마다 은신을 사용해주세요. 그리고 본인의 직업군이 근접 들려라면 격투 특성의 폭풍가르기를 활용하여 파수견이 체력을 회복하는 것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다른 직업군은 회복감소에 대한 스킬이 없기 때문에 전사를 두마리 정도는 소환해주는 것이 좋아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파수견을 잡는 것에 실패하는 가장 큰 요인은 멍멍이가 사용하는 누적 피해량에 따라 회복하는 스킬 때문이며 회복 감소에 대한 대처가 없다면 전투가 너무 지연이 되고 결국 쿠커가 죽게 되면서 못 잡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파수견의 체력이 낮아지면 주변의 적들을 공중으로 붕붕 띄우는 스킬을 사용하며 쿠커가 붕붕 뜨는 경우는 겪어보진 못했지만 만약 뜨게 된다면 파수견을 잡는 것에 실패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파수견을 처치하면 보상 상자가 생겨나며 개봉하여 아이템을 습득할 수 있고 이전에 투석기와 탑에서 습득할 수 있었던 아이템들을 비롯하여 추가적으로 도난당한 에아나드 마법석을 얻을 수 있어요. 도난당한 에아나드 마법석은 라마 반지 퀘스트를 진행할 때 필요한 것이며, 패치를 통해서 추가적인 사용처가 생길 수도 있으니 버리지 말고 창고에 차곡차곡 모아두세요. 추가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시고, 영상이 유익했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